We'll be r i a 이아이는요 엘크 원 엘크 원이에요 엘크 원 잡아주다 엘크 원 터라에요 이렇게 크다면서 엄청나죠? 뛰어가지고 굉장히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어서 자리 잡으면 따로 뛰어서 심을 겁니다. 이렇게도 이것 전부 어서 변신만 시켜도 식구가 고 <목소리도>